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. 탈옥이다! 신검이 뭐예요?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.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. 내걸 뺏길 순 없잖아? 미래?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. 다른 주연대로 간다. 주를 봐.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. 심상치가 안 돼요.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. 그걸 막는 게내 임무야. 지금 이놈 배가 만도록 하지.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기니까.